안녕하십니까 힐스톤 파트너스의 조성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성장을 위한 자금 확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성장을 위한 자금 확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활동에 있어 운영 자금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재무관리 능력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소유 자금은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양이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경우 소유자금이 급격히 변할수 있습니다. 1일 사업 활동 관리는 사업의 1일 소요 관리입니다. 신용 활동 통제는 외상 매출 관리입니다.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회수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필요 재고의 확보입니다.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 장비와 같은 유형 자산이나 특허상표, 지적재산권 같은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업 자금이 필요한 이유는 장기와 단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지급, 긴급 상황에 대비한 여유금, 현금 흐름 문제 대비, 재고증과 마케팅 홍보비 등이 있으며 장기 기업자금이 필요한 이유로는 신상품 개발, 장비 및 시설의 교체, 인수의 합병, 신규 시장의 진출, 새로운 시설의 건설 등이 있습니다. 회계적으로는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합니다. 보통 제일 가장 큰 이유는 성장이겠죠. 성장을 한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을 주로 나타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매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될 테고요 그럼 제품 만들기 위한 돈이 들어갈 테고 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람 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설비 등이 가장 필요하겠죠 만약 혼자 하는 사업이라고만 생각하고 외부 환경이나 경쟁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 혼자 들어가는 매출, 매출 원가 등을 뺀 영업이익만 나면은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자금에 대해서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겠죠 하지만 다른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익을 계속 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경쟁자가 더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아서 시장을 확대해서 선점을 해버리면 은그 다음에 내가 그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채 자금 조달은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형태로 빌린 자금입니다 자기자본 자금 조달은 기업의 소유권, 주식을 매각하거나 영업 활동을 통해 기업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익인여금을 통해서 조달된 자금입니다 부채와 자기자본 자금 조달의 차이점은 타인 자본의 경우 보통 주식 전환에는 경영권에 영향이 없고 만기일이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자지급은 계약상 의무입니다. 이자는 비용처리로 세금공제가 됩니다. 자기자본은 보통주, 주주들이 한주당 한주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경영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환에는 만기일이 없으며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금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배당금은 세후 수익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더도 타이밍과 돈 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타이밍이 뭐 바로 뭐한달 뒤다 두달 뒤다 사실 그럴 때뭐 바로 돈을 조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준비기간을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3개월에서 저는 6개월 정도는 그그 그 사업 시작하기 전에 자본이 조달되기 전에 그런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친한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고 어느 정도의 기관 뭐 이제 몇억 이상 정도 되는 투자라면은 보통 한달 정도 이상의 투자 집행기간 검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서 세달 이상의 그 계획을 잡고 투자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매력적이지 않는다면 이 기관투자자 속칭 VC, 벤처캐피탈이라고 하는 것들도 앞서서 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사업 아이템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으면 먼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묻혀가지고 이게 검토기간은 뭐 2, 3개월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일이 시작되고 검토가 되기까지의 시간도 한몇달 소요되는 경우도 저는 좀 봤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확 꽂히는 아이템이나 회사의 경우에는 뭐 검토기간이 되게 빠를 수도 있을 텐데요 보통 회사의 경우에는 뭐 확신이 들지 않거나 아직 자금이 투입될 그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길게는 1년 정도까지 지켜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이제 정보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정도 하고 있고 이 정도의 위치면은 이러이러한 자금이 지금 투입되면 바로 이렇게 쑥쑥 커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요. 반대로 외부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내부 상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환경이 갖춰지고, 그다음 회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다다라야 그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집행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사는 뭐 3개월 뒤에 바로 뭐 빨리 필요하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돈을 투자하는 이제 투자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3개월 뒤에 돈을 써서 회사 망할 회사 같으면, 아, 3개월 뒤에 돈을 안써서 망할 회사 같으면 우리는 돈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즉, 투자자의 투자 자금이 안 들어오도록, 안 들어와서 회사가 망한다 그러면 정말 투자자들은 투자 안하더라고요 그죠 투자자들은 가족이 아니죠 일단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뭐 거의 다 자기 돈이 아니라 다른 투자 기관에서 들 받은 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지 않는 한 투자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용어를 헷갈리시긴 하는데 뭐 전문적으로 크게 분류를 하면은 이제 부채로 자금을 받는 방법과 자본을 통해서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채로 하는 방법은 흔히 말하는 이제 은행 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고요. 자본이라고 하면 는 실제로는 이게 투자의 개념이겠죠. 자기의 유상증자, 신규 자금 확장을 위해서 통해서 자금을 받는 방법이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이제 모 기업의 CF로 근무할 때 전환사채라고 그러죠. 시이전환사채를 네. 예. 투자유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회사의 주인이신 분이, 아, 이거 부채 아니냐. 한달안 예. 받겠다. 그래서 이게 한 1년 동안 이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서, 이 기관투자자도 이게 투자심사, 투심에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안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투자기관한테도 미안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이해도 부족 때문에 제가 뭐 1년 동안 뭐한 건가. 예,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어요. 아,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법적으로도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무담보 전환사채도 투자의 범위에 속하더라고요. 예. 음, 회계적으로는 이제 어떻게든 부채는 부채잖아요? 예, 회계적으로는 가끔 신문에도 나오죠. 이제 네. 뭐 만기가 없는 그런 주식들 상환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부채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슈도 있는데 보통 흔히 말하는 투자라고 할 때는 전환사채 등도 투자에 포함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전환 사채가 투자에 포함이 되는 이유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환 사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사실 예, 만기가 뭐 3년이면 3년 뒤, 5년이면 5년 뒤. 근데 저는 이 투자를 받는 분들이 회사에 이제 5억이 들어왔다, 10억이 들어왔다 할 경우에 그 5억, 10억을 회사에서 뭐 어떤 사업을 위한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 기관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회사의 어떤 밸류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주식이 뭐 몇배 수냐 뭐 이런 걸로 쉽게 설명을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회사의 가치를 자본시장에서 인정해줬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우리 회사 가치가 얼마다라고 백날 본인이 이렇게 외치고 다녀봐야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v c 벤처캐피탈 쪽에서 투자가 된다고 하면 그 가치가 밸류가 정해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그 오너죠 사업주 사업주분의 지분가치도 오히려 투자된 금액보다 더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통 항상 이제 투자를 받을 때 이제 협상하는 단계에서 나는 내 회사의 가치를 100억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투자기관에서는 50억 밖에 안 해주지 않냐 이런 거로도 이제 많이 싸우고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가 결렬되는 경우도 많죠 네,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 대부분이 이 사업주가 이제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좀 약간 오버밸류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뭐 자부심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너무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낮춰서 하는 것도 좋진 않지만 그 다음에 자기 거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갖고 높이 평가하는 것도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혼자 하는게 아니라 보통은 나랑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쟁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속도를 맞춰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에 하해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내 회사의 가치는 얼마 정도가 된다 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내가 주장하는 회사의 가치대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되게 보면 뭐 찔러도 피가 안늘 것처럼 기계적이고 그런 사람이 봤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다시 이제 뭐 회사 가치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결국은 이런 과정 자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있는 이런 회사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기업들이 투자 받으면서 좀 조심해야 될점 사실 제가 사업한다면요. 저는 일단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투자 받기 사실 쉽지 않, 않잖아요. 그, 뭐, 그 어떤 사이클이 있, 있어요. 이 벤처, 캐피,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뭐,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열풍이서 뭐, 이제, 바이오 열풍 불면은 투자를 많이 받는데, 최근에 또 제가 경험한 경우, 경험한 경우에 가면, 일단 어떤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주가 수익 비율, 퍼가 낮다 보니까, 이익이나도 이제 회사의 가치, 밸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투자가, 투자를 꺼리고. 근데 사실 자동차 부품회사들 같은 경우도 한때는또뭐 이렇게 높은 배류를 받던 때가 있었거든요. 또제 생각에는 어, 이게 내가 하는 사업이 현재 좀 약간 좀 각광받는 사회에서 그런 사업이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은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많이를 대비해서. 그쵸.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시간을 예측을 해서 우리 투자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호하는 아이템들이 보통 1년 2년마다 되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3년 전에는 되게 서로 투자하려 했던 업종인데도 한 2년 1년만 지나도 갑자기 훅 사그러들어서 아예 업종 자체를 안 보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무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사의 금고 내 여유가 있을 정도의 자금 을 투자 받는게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투자를 받을 때, 또, 예, 많은 분들이, 사실 벤처캐피탈들이 보통주 투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전환상황 우선주나, 아니면 전환사채 시비,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예, 잘 모르시는, 특히, 예, 아버지, 연구개발만 하시던 분들이, 이제, 사업주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꺼리고, 그냥, 아니, 그냥 보통주로만 다 하면 안 되냐. 근데 이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저도 이제 투자를 해보기도 했었지만 보통주 하고서 정말 피눈물 흘리는 경우도 봤고 예. 그렇다고 뭐 사실 사업이 잘 안되면 전환사채로 돈을 받는다고 하지만 받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런 입장 차이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투자를 받으려는 쪽과 투자를 하려는 쪽에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돈을 넣고 보통 전문 투자자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3년에서 7년 정도의 기간 내 자금 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뭐 단순 자본 투자로 집행을 하기에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서 5년 뭐 길게 보면 7년 정도의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거나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은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전환사채나 정환 상환우선주로 밖에 투자를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 는뭐 상환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익이금 범위 내에서 상환을 하는 거니까 회사가 뭐잘 돼서 상장을 하, 하면은 뭐 어차피 보통주로 전환을 할 테고 그렇지 않고서 이제 상장을 안갈 경우에 대비해서 사실은 전환상환우선주를 많이 투자를 하는 건데 어차피 전환상환우선주를 다 상환할 정도의 이익이금이 쌓일 정도면 상장을 가도 되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전환상황우선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선입관는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거 극단적으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말씀처럼 뭐 IPO나 상장 아니면 다른 매각 정도의 훌륭한 단계로 성장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 어차피 뭐전환상황우선주나보통주나 날아가는 건다 똑같다 그러니까 뭐종이조갈이 되는 건 똑같지 않냐 라고 무수의소리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음. 투자를 아무튼 이 받으시는 분들은 투자받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자금 예측을 해서 투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투자를 받는 방법론에 있어서 뭐 전환사채로 받을 건지와 전환상황선주로 받을 건지. 예, 뭐 이거 뭐 물론 투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한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이 밸류에 좀더 신경을 쓰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그 투자받을 때의 회사의 가치는 본인이 소유한 지분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래서그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전에도 말씀이 나왔듯이 이제 밸류를 높게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후속 투자가 이루어질 때 전해받은 밸류의 계준 때문에 좀 투자가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그런 경우 때문에 뭐 예전에는 100억 밸류를 받았지만 회사 환경이 나빠지면 은 80억이나 50억으로 밸류를 낮아도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조항들이 많이 삽입되곤 합니다. 아그 부분은 최근에 신설된 조항인 것 같네요. 네, 뭐 말썽처럼 이제 어느 정도 투자 역사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경험이 생겨서 조금씩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기 시작한 을 거죠. 근데 어차피 뭐 전환사차나 전환상우선주가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이 리픽싱이라고 그러죠. 가격 조정. 이런 게어차 되기 때문에 밸류를 첫 번째 밸류가 높았다그래서두 번째 밸류가 낮아진다고 하고 그첫 번째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극단 정의도 있긴 한데 회사가 업황이 너무 나빠지면은 100억짜리 회사가 10억짜리 회사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도 그분에선 부 이제 좀 양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투자자들도 망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서 그 다음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는 그 투자자의 몫이 아니라 그다부터는 음 사업주의 몫인 것 같아요. 그 사업주가 이제 어떤 뭐 사업객세대로 사실 사업이 되지는 않잖아요.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바른 방향이라면은 그에 대한 속도가 되게 빠르겠죠.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면은 그 속도도 몇 배로 빨라지겠죠. 네. 근데 그 이제 성장을 위해서 이제 자금을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제 뭐 다른 목적으로 이걸 뭐 유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주들도 있을 테고 사실은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반드시 뭐 성장을 한다 이거는 어뭐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이제 뭐또 국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뭐 최근에는 이제 북한 핵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도 뭐 경제 영향도 있을 테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뭐 반드시 성장을 못 한다는 건 있어도. 사업주가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뭐 본인이 생각한 계획대로 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된다 하더라도 뭐 후속적인 뭐 대체관도 있을 테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투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 투자 후의 일은 사실은 투자 받은 피투자 회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회사에 대한 이런 아이템뿐만 아니라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꼼꼼히 볼수 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한번 투자 받을 때그 경영자들 레퍼런스 책이라고 래서 예, 아무래도 그 주변 뭐 이제 거래처나 이런 데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뭐 사람들, 경영자들이 A라는 아이템으로 투자를 받았는데 갑자기 산업 환경이 변해서 A라는 아이템이 그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B라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성장을 위한 자금 확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